자, 들어오세요. 자, 26번, 27번 같이 풀어보실게요. 자, 26번, 27번. 예, 네, 자, 다 왔어요. 이것만 넘어가면 돼요. 예, 네. 힘내세요. 예, 네. 얼굴이 죽을 것 같은 표정이야. 예. 네. 거의 뭐 표정은 지금 벌써 집에 갔어야 되는데, 예, 네. 6시에 끝난 다니까 속아보는 걸로. 그래서 앉아 계신 것 같은데요. 예, 네, 6시에 끝낼게요. 예, 네. 자, 힘내시고 해 보세요. 자, 가로듣기죠. 요즘 가로듣기 많이 나와요. 여기서 소관청이 납부고지하거나 수령통지한 청산금에 이의신청. 돈을 받아가라 그래도 이의신청이 있고, 돈을 내라 그래도 이의신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지적소관청이 이의신청합니다. 이때 이의신청은 1개월, 1개월. 소관청이 하면, 소관청은 입장 곤란하니까 어디로 보내? 위원회 여러분요 위원회에서 또 (1개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의신청은 (1개월) (1개월) 이렇게 합니다 여기 (1개월) 이에 (1개월) 그다음에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자 소유자가 돈을 내야 되잖아요 자 내야 됩니다 자 소관청에 몇 개월이요? 6개월, 6개월 6개월이나 개월 네, 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맨 처음 공고 공고 무슨 공고 시행 공고 두번째 공고 청산금 공고 마지막 공고 확정 공고 자 요거 날짜는 20일 이상 30일 이내 자 요거 날짜는 15일 이상, 20일 이내. 자, 그 다음에 6개월, 6개월, 1개월, 1개월. 이렇게 돼요. 20, 30, 15, 20, 66, 11. 이렇게 오시면 돼요. 맨 마지막 공고는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요때 토지동 다된 걸로 보는 거예요. 공고 3개. 20, 30, 15, 20, 66, 11.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자, 처음에는 낯설어도 요 범위 내에서 계속 나올 겁니다. 어이클 어이, 큰일 날 했다. 예. 자, 다음. 자, 27번 보시죠. 자, 27번. 역시 가로드 인데요 소관청은 축첩 변경을 하려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죠. 얼마 이상? 3분의 2, 3분의 2. 전원은 힘드니까 3분의 2 정도 받는 거예요. 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누구한테 승인받아요? 시, 도의사의 승인을 받아야죠. 네. 그 다음에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 공걸로부터 며칠 이내에 30일 내 경계점 표지를 설치합니다 요기 여기, 여기 시행 공고일로부터 30일 내 경계점 표지를 설치합니다 시행 공고는 20일 이상 공고일로부터 30일 내 현재 점유하는 토지에다가 표지를 설치합니다 밀어 설치해 땡겨 설치 어, 또 그건 기억난다 밀어 설치하는 거죠 예, 네, 그게 상대방도 미니까 며칠 싸워요? 30일 싸운다 그랬죠 여기 30일이에요 됐습니다. 자, 다음. 네, 넘어가시면, 우리 교재 77페이지 메뉴에 이게 써져 있죠? 자, 77페이지에 토지동 신청이라고 나와요. 자, 오늘 토지동이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이런 거 배웠단 말이에요. 말소. 이거 누가 신청해? 소유자 신청해요, 소유자. 소유자 신청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직권으로. 소관청이 직권으로 할수 있죠? 자, 직권으로 하려고 하면 막 하겠어요? 계획을 세우겠어요? 계획을 세요 자, 토지 이동계이용계 이동, 현황조사, 조사현황 현황조사 서 직권으로 하려면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소관청이 시군구별로 수립해야 됩니다 그럼 뭐 공무원들이 뭐라 그래요? 다요? 그러겠지 그럼 어떻게? 읍면동별로 뭐 그런 거 오늘 했어요 어쨌든 직권으로 하려면 계획이 있어야 된다 원칙적으로는 소유자 신청이다 근데 신청을 하긴 하는데 소유자가 안 하고 딴 애들이 대신해 주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대위 신청이고 하나는 특례입니다. 특례는 그 동네가 땅값이 비싸졌어요. 땅값이 비싸졌으면 그 동네는 도시 개발 사업이 들어가. 도시 개발 사업의 특례의 경우에는 그 동네 개발하니까 한두 필지가 아닌 거예요. 소유자도 가만히 있고 우리가 한다고 사업 시행자가 대신 신청을 해주게 돼 있다. 이게 특례고요. 그다음에 대위 신청은 채권자, 채무자가 망해서 안 하고 있어. 그럼 채권자가 대신 처리한다. 그런 게 대신하는 대위 신청이야. 어쨌든 다른 애들이 대신 신청을 해주는데 문제는 대위 신청은 요즘 많이 안 나와요. 요즘은 특례가 많이 나옵니다. 이 특례 포인트는 내 땅인데 내가 못하고 사업 시행자가 대신하게 돼 있다. 그럼 언제부터 못하냐? 도시개발 사업 착수 신고, 변경 신고, 완료 신고가 15일 이내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서부터는 소유자는 못하고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한테 좀 해줘, 신청 좀 해줘 라고 요청만 합니다. 그럼 대신 뭐 분할 신청 합병 신청을 사업 시행자가 소관청에 가서 신청하게 돼 있어요. 아주 특이한 겁니다. 원래는 원래는 본인이 직접 가는 거잖아요. 근데 개발이 들어가면 그때서부터는 시행자가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소유자는 직접 못 하고 요청밖에 못 한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 교재. 자 기억해 보시면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 신고를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동그미시요 15일, 15일, 15일, 15일 동그미시요 15일 이내에 자시 도지사에게 해야 된다. 틀렸어요. 누구한테 해야 될까? 지적 소관청에게. 소관청에게 도시개발사업 착수 신고 변경 신고, 완료 신고를 15일 이내에 소관청에게 신고하는 겁니다 이 신고가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서 소유자는 손 띄워야 돼요 손 띄고 직접 못하니까 시행자가 대신 처리를 다 해야 되거든요 하고 싶으면 어떡하냐? 요청해야 돼요 요청 여기 동그라미, 리은의 요청, 요청, 요청, 요청 자, 소유자가 시행자는 좀 해줘, 대신 좀 해줘 라고 요청을 합니다 요청하면 대신 신청을 해주게 돼 있어요 뭐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대신 신청을 해주게 돼 있고 소유자가 직접 신청을 못한다.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겁니다. 그래서 특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에 보시면 자 농어촌 정비사업 등, 등등등 등 도시개발사업, 농어촌 정비사업 저 무슨 사업은 중요하지 않아요. 뭔가 사업을 했어. 그럼 사업시행자가 토지동을 대신 신청을 해준 거죠. 요때는 형질변경공사가 자 착수 시행된 데 X 착수 시행된 때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 이게 준공된 때 준공된 때다 이루어진 걸로 본다 자, 착수 시행됐을 때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공사가 끝나면 다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지적 공부에 뭘 정리를 다 해야 다 끝난 걸로 보는 건데 요건좀 땡겨서 공사만 끝나도 장부 정리 안 됐는데 법적으로 다 끝난 걸로 봐주겠다라고 간주를 하는 겁니다 자, 착수 시행이 아니라 준공된 때 여기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리을에 공공사업의 공짜에 동그라미 0 0 4 0 0 4 0 0 4 0공4 0 0 4 0 0 4 0 0 4 0 0 4 0 0 4 0 0 4나0 4자0 주택법상 0 0 4 0 0 4 0 0 4 0 0 4 0 0 4 0 0 4 0 0국 국가나 0 0 4 0 0 4 다음에 채권자 이렇게 해서 자, 네 가지 공공사업의 공 자에 동그라미 치시고 자두 번째로 주택법상 공동주택 부지 쓰시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쓰시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 마지막으로 채권자 채권자 채권자 쓰시고요 다시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그 사업시행자가 대신하는 겁니다. 주택법상 공동주택부지는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있어요. 그 관리인이 대신하게 되어 있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이 있어요. 장이 대신하게 되어 있고요. 채무자가 망했을 때 채권자가 대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네 가지를 대위신청이라고 공, 주, 국, 채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자, 요즘은 자주 나오진 않지만 뭐네 가지로 딱 떨어지니까 한번 써보는 거예요. 공공서, 그 다음에 주택법상 공동주택 부지, 공동주택 관리인, 관리인 그다음에 국가나 지자체 장, 그다음에 채권자 그네 가지 대위 신청 대신하는 거예요. 내가 할수 있는데 안 하니까 대신하는 거.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은 특례이기 때문에 나 못하게 하고 시행자 하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요청을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두 가지 딴 애들이 신청하는 경우를 같이 정리한 겁니다. 자서 지금 뭐 신규 등록이나 분할이나 합병이나 이런 것들을 토지의 이동이라고 했어요. 토지의 이동, 토지의 이동이죠. 토지동. 이동. 자, 토지동, 토지동은 토지의 표시가 변하요 표시, 토지 표시. 그다음에 소유자가 바뀔 수 있어. 요땅 주인이 바뀔 수 있죠. 소유자. 소유자는 권리, 권리, 권리. 권리 문제고요. 이거는 표시, 표시, 표시. 토지 표시 문제입니다. 표시. 자, 권리가 바뀌면 권리는 권등기니까 등기법상 이미 소유자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통지가 오면 소유자 정리를 하는 거고 지금 지저법에서는 토지이동 신규등록 분할합병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두 가지를 나눠서 보셔야 돼요 자 여기에 대해서 자 여기에 대해서 자 (28번) 문제 일단 짚고 갈까요 (28번) 자 (28번) 자 (28번은) 뭐 간단하죠 자 (18번) 가로 느낀데요 자 도시개발사업에서 착수변경 완료사실을 누구한테 신고한다? 지적소관청에 신고하고요. 자 완료서 신고 며칠이다? 15일이다. 뭐 15일, 15일. 아까도 어디서 또 15일 봤는데. 아까 어디서 또 15일 봤는데. 제가 15일은 중요하다 그랬죠. 술 깨는데 얼마 걸려? 15일. 어서 술, 술을 마셨죠? 아까 술 깨는데 15일 그랬는데. 술만 생각나? 네. 어디? 네? 뭐라고요? 아 청산금 그것도 있었지만 아 15일 이상. 공부하는 게뭐 있었는데 이신청왜이신청했어요 지적공부 불났어. 어제 큰 불났죠. 어, 복구할 때, 복구할 때. 복구하려고 그러면 자료가 없거나 오차가 허용분을 초과하면 측량한다, 측량. 측량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어, 이신청할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전계시를 하라 했어요. 괜히 얘기했다. 예, 그 이따 다시 볼게요 예, 다시 볼게요. 걱정 마시고. 여기 착수신고, 변경신고, 완료신고는 15일 이네 시골이죠. 요건 소관청에 신고하고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자, 토지 표시, 표시, 표시, 표시에 대해서는 지적공부를 정리하기 위해서 결의서를 만드는데 이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예요. 근데 소유자는, 소유자는 권리니까 등기부를 정리해서 소유자 정리 결의서. 이렇게 해서 이 결의서를 가지고 지적공부를 정리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여기 불났어, 불났어, 불났으면 어떻게 해요? 복구해야죠? 멸실됐으면 복구합니다. 자, 복구할 때 이게 복구자료가 될수 있다, 없다? 이거 날라갔어? 그럼 이거 가지고 복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는 복구자료가 돼요? 자, 복구자료에 네모 친적 있어요? 오늘? 이거 네모 쳤다고? 자, 또 깜빡깜빡 하네? 자, 다시. 보고 갑시다. 네모 쳤나, 안 쳤나. 자 우리 교재 페이지 71페이지 보세요. 71. 71페이지 보시면 깜짝 놀랄걸요. 71페이지. 71페이지에 토지 표시에 관한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된 자료들이 많이 있죠. 그중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에 네모 쳤어요. 예, 아까 네모 칠 때랑 지금 보니까 또 다르죠. 예. 계속 여러 번 봐야 돼요. 예.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가 있으면 자, 이거 가지고 지적금을 작성했기 때문에 이게 날라가면 복구 자료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아직 안 날라갔는데, 만약에 결의서하고 지적공부가 다르면 어떻게 될까?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다르면. 다르면, 자, 어떻게 달라진 거예요? 자, 요거, 요대로 써야 되거든요. 다르다면 쓸때 잘못 쓴 거야. 쓸때 쓸 잘못 썼으면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되면 어떻게 해? 고쳐야 돼. 돼. 고치기보다 정정해야 돼, 정정. 이때 정정은 이 결의서가 있기 때문에 직권으로 정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의서와 지적금과 다르면 어게한다 직권정정한다. 이렇게 돼요. 직권정정. 자, 그러면 78페이지를 펼쳐보시면 다써 있어요. 자, 78페이지 맨 위에, 자, 78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토지 표시는 무슨 결의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고 소유자 정리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라고 고핑칸 그 쓰시면 되겠죠? 소유자 정리, 결의서. 이건 등기 서류를 가지고 소유자 정리, 결의서가 작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정정이 있습니다. 등록상 정정. 자, 정정 들어갑니다. 자, 정정은 소유자가 정정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직권정정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원칙은 소유자가 정정신청하는 게 원칙이에요. 내 땅인데 어떻게 된 거냐? 라고 정정신청을 하는 건데, 가만 있어도 소관청이 직권정정하는 건 특별히 법에 딱 규정이 돼 있어야 돼요. 어, 이 경우는 직권정정해도 돼! 라고 법에 써있을 때만 직권정정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뭐든지 내땅 잘못됐는데라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정정하러 가가지고, 야! 내 땅이 왜 100평이냐? 500평인데? 라고 정정신청하면 해줘, 안 해줘? 안 해주겠지. 그럼 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필요해? 면적이 달라져. 뭐가 필요해요? 측량해야 돼. 자, 경계나 면적이 달라진 걸 정정 신청하려면 측량 필요해. 그다음에 경계가 달라지는데, 옆에 땅이랑 같이 걸쳤대요. 그럼 옆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이건 당연히 기본이에요. 인접 토지 나오면 승낙서, 경계 면적 나오면 측량. 당연히 신청하러 갈때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 소유자 이름이 바뀌었다, 소유자가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럴 때는 등기 됐냐 안 됐냐를 봐야 돼요. 등기 됐으면 신청, 직권 다 해서 등기 서류 갖다가 고치면 되는 건데 이런 거 거의 시험에 안 나와요. 뭐가 나오냐? 미등기야. 미등기면 등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적등본 띄워가야 돼 가족관계증명서 이거 띄워가지고 신청정정해야지 직권정정으로 못합니다. 자, 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소관청이 막 뛰어다가 붙여 이러면 안되다라고요이거는 신청정정만 가능합니다. 됐죠? 자, 요거를 제가 78페이지 아래쪽 동그라미 3번에다가 적어 놨어요. 아래쪽에 적게 있죠? 네,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 토지 써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직권정정 사유가 몇개 있어요? 박스 안에? 많이 있어요. 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기억 보세요. 자, 기억해 보시니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요거 내모 치세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내모 치세요. 자, 결의서와 지적 공부가 다르면 어떻게 해야 돼? 다르면 직권 정정 해야 돼요. 좀 전에 보신 거죠? 자, 결의서와 다르면 직권 정정한다. 예. 그다음 그다음 자, 니은하고 디귿을 묶으세요. 자, 니은디귿 묶으세요. 니은디귿 묶으시고 자, 공통점은 면적, 면적. 면적에 증감 없이. 또, 면적은 일치하지만. 그렇죠? 자, 면적 증감 없다. 면적은 일치한다. 그러니까 직권으로 건드려도 괜찮아. 만약에 면적이 달라지는 걸 직권으로 건드리면 난리 난다 남의 토지 지, 직권으로 면적 고쳐놔. 큰일 나죠 그렇죠? 그래서 면적 증감이 없을 때만 직권정정이 되겠다. 소관청 알아서 고치는 거죠. 그 다음 작성 당시 잘못 정리했어요 작성 당시 잘못 정리했다는건 결의서와 다르게 쓴 거랑 마찬가지예요. 결의서 다르게 썼다. 처음 작성할 때 잘못 썼다. 이 소리예요. 당연히 고쳐줘야죠. 직권 정리되고요. 그 다음 자 미음의 지적 측량 성과 네모. 자 측량 성과 네모 치시고요. 또 지적위원회 의결도 네모 치세요. 자, 측량과 다름은 잘못된 게 확실하죠. 또, 위원회에서 고치래. 고쳐야지, 뭐. 고쳐야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직권정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옷은 잘못 입력. 이것도 오타난 거예요. 오타났으면 고쳐야죠. 환산잘못이 있네? 환산잘못은요, 예전에 몇 평이라고 쓸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몇평안 쓰고, 제곱미터 쓰잖아요. 날 잡아서 막 계산하다가 잘못된 게 발견되면 고쳐야죠. 그래서 그런 게 환산잘못일 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뭐 복잡한데, 뭐 각하가 됐을 때 각하나 동그라미 쳐 놓으시고요. 나올 줄 알았는데, 개정되고 나서 몇 년째 안 나오고 있어요. 계속 지금, 제가 볼 때는, 출제자들이 좀 포기하지 않았나. 출제를 포기하지 않았나 싶은 정도인데, 요건 나중에 시간 되면 좀더 추가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직권정정 사유 중에요. 네모 몇개 쳤어요. 네무세개 쳤어. 자, 결의서와 다르다, 측량 성과와 다르다, 위원회에서 의결 나왔다. 이럴 때는 확실한 거기 때문에 직권정정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면적 증감이 있을 때 해요, 없을 때예요 없을 때, 없을 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한 건데요. 등록 전환이요 등록 전환의 경우, 자, 임야 대장에서 토지 재장으로 넘어갔는데 임야 대장 원래 면적이 있었고 새로 측량한 면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두 개가 오차가 좀날수 있다 그랬죠? 오차 허용범위 이내면 등록전환 될 면적으로 갖고 오차 허용범위를 초과하면 그럼 임야 대장의 면적 잘못됐으니까 직권으로 정정하고 넘어가라라고 아까 배웠던 걸 여기 한번 더써놨습니다 그래서 이내랑 초과랑 싹 섞어가지고 문제를 많이 낸다 이 자, 그러면 29번 보세요. 29번. 자, 29번이 방금 보신 직권정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29번에 직권정정 할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 물어봤죠? 그래서 1번은 잘못 입력이에요. 1번은 잘못 입력. 그럼 직권정정 을 해야죠. 2번은 지적측량 성과. 맞죠? 성과 다르면 잘못 쓴 거니까 직권정정 을 해야 됩니다. 자, 3번은 면적 증감이 이때. 그럼 이 직권 정정할 수가 없는 거죠. 3번에서 걸린 겁니다. 4번은 잘못 정리됐으니까 해줘야 되고, 이거 각화됐을 때 해줘야 됩니다. 3번만 답이 됩니다. 다음, 30번 보세요. 30번, 30번. 자, 30번에 정정에 대해서 틀린 거. 자, 1번에 보시면 면적 증감 없이 걸렸어요. 면적 증감 없으면 직권 정정할 수가 있다. 그랬죠. 두 번째, 소유자가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 나왔어요. 경계 또는 면적 변경 정정하려면 측량해라, 측량. 측량 성과도를 제출해줘야죠. 3번에 정정 대상 토지돼서 대장을 열람하게 하려면, 자, 거기다가 이렇게 써놔야 됩니다. 자,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다. 써내야 되는데 이거 발급받을 때 혹시 못 볼까 봐 붉은색으로 또는 흑백 반전으로 흑백 반전으로 흑백으로 또는 붉은색으로 이렇게 해서 눈에 딱 띄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자, 4번 지문 가보실게요. 자, 정정령이 토지 표시 표시 표시 토지 표시 토지 표시 토지 표시 애거나 상일 때 등기네요. 아니죠 자, 토지 표시가 아니라 소유자일 때 소유자일 때는 등기 자료를 가지고 정정을 하는 겁니다 자, 토지 표시는 사항이 없어요 등기 등기 등기 나오면 소유자구나 그래서 4번 잘못됐고요 자, 5번은 미등기 나왔죠 미등기 미등기는 등기가 없으니까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정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뜬 거예요 등기 나오면 권리 문제입니다 자, 다음. 자, 소유자 변경 정리가 다음 장에 나옵니다. 자, 넘겨보시면 80페이지죠? 자, 80페이지. 자, 우리 총 지적법 부분만 한 30페이지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 사실은 기본서에서 뭐, 한, 에, 상당히 많은 분량, 한 15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 내용을 지금 30페이지 이내로 더 줄였기 때문에, 정말, 알짜 에기스죠에기스는 달아였어요? 쓰다 그랬죠, 그죠? 지금 되게 쓰고 있어요. 예. 자, 80페이지 메뉴에 소유자 변경 정리 나와 있어요. 예, 자, 조금 힘들어도 이거 좀 건너가야 됩니다. 자, 소유자는 권리 문제죠? 권리는 건등기. 자, 등기, 등기, 등기, 등기. 다만, 자, 별표 치세요. 신규 등록, 별표 치세요. 신규 등록은 아직 등기를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소유자는 소관청이 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은 등기 가족을 정리한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신규 등록은 소관청이 직접 첫 소유자를 조사해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짜 많이 나와요. 진짜 많이 출제됩니다. 두 번째, 이제 등기가 돼있어 그러면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며 자, 토지 표시 네모 치시고요 등기부에도 토지 표시가 써 있어요 써 있긴 써 있어요 근데 이게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아 그러면 등기의 토지 표시와 지적공부의 토지 표시가 양쪽에 다써 있는데 안 맞아 그러면 표시는 뭐가 맞는 거예요? 표시는 표지적, 표시는 표지적, 권리는 권등기, 표시는 표지적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맞는 거예요 그럼 등기가 틀린 거예요 틀린 등기를 가지고 일처럼 등기를 가지고 소유자 정리하러 어 통지가 오면 소관청에서 그 통지를 받아가지고 소유자를 정리할 수가 없다요. 없다, 없다의 동그라미. 자, 없다의 동그라미. 자, 등기소에서 야 소유자 바뀌었어?라고 통지가 왔는데 보니까 자 그에 따라서 소유자를 정리하려고 봤는데 토지 표시가 안 맞아. 그러면 소관청에서는 야 우리도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니네부터 고쳐야 되겠는데라고 거꾸로 알려줘야 돼. 거꾸로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소유자 정리는 할 수가 없고 니네 등기 표지에 제 틀렸어 라고 거꾸로 알려주는 거이 알려주는 거를 불부합 통지라고 부릅니다 자이 불부합 통지는 토지 표시가 안 맞는다고 누가 누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소관청에서 등기소에 거꾸로 알려주는 겁니다 등기소에서 우리한테 소유자 바뀌었다고 알려줬는데 정리하려고 보니까 토지 표시가 안 맞아 그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니네부터 고쳐야 돼 라고 거꾸로 보내는 거 이거를 불부합 통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등기소에서는 이걸 받아가지고 자기 등기부를 정리하고 다시 보내게 돼 있습니다. 여기 토지 표시하고 없다에 조심하시면 돼요. 토지 표시가 없다. 됐죠? 자, 그러면, 어, 지금, 꼭 기억하실게. 자, 권리는 권등기 그죠? 자, 표시는 표지죠. 자, 표지죠. 표시는 표지. 이거는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등기부는 권리 위주로 정리하는 장부이고, 자, 지적공부는 표시. 소지 지면 경자. 이걸로 위주로 정리하는 장부예요. 그러면 자, 지적소관청에서는 등기부를 떼볼 수가. 지적소관청에서 등기부를 떼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적소관청은 등기부를 떼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공짜입니다. 자, 보세요. 소관청에서 등기부를 떼 보려 그래. 공짜, 공짜. 자, 우리는 등기 떼 보려면 돈 내잖아요. 소관청에서는 등기보본 공짜, 공짜. 열 받지 않습니까? 난 되게 열받던데. 예. 자 토지대장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무료로 떼어볼 수 있어요. 등기는 무료가 아니야. 지금. 소관청은 등기대볼때 무료야. 그죠? 예, 그러면 죠그 소관청에서 등기를 떼어본다. 그럼 뭐가 알고 싶은 거예요? 뭐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를 알고 싶은 거예요. 표시를 알고 싶은 거야 권리를 알고 싶은 거야 권리자를 확인해서 예, 확인해 가지고 이제 고치려고. 그죠? 만약에 소관청에서 등기를 떼어봤는데 권리자가 잘못됐어. 권리자 잘못됐으면 뭐가 맞고 뭐가 틀린 거예요? 지적공부에 있는 권리자랑 등기부에 있는 권리자랑 다르게 써있으면 뭐가 맞고 뭐가 틀린 거예요? 등기가 맞고 대장이 틀린 거예요,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럼 이걸 고쳐야 되겠죠? 예. 네. 이거 고치는 거 신청으로 고칠까 직권으로 고칠까? 소관청에서 등기 떼어가지고 보니까 소유자가 안 맞아. 그럼 소유자 고쳐야 되겠네, 우리가. 그죠? 예. 네. 신청의 직권이요. 네? 소관청이 필요하면 지적공부가 등기부부합여부를 조사해. 여기 뭐예요? 무료라고. 불부합 소유자 가안 맞아 발견했으면 어떻게? 해? 직권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하거나 낮의 동안 정리하거나 정리하거나 자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신청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 신청도 되고 직권도 되고. 둘다 가능하단 소리예요 요거, 소관청에서 이 등기 때어볼 때는, 공짜다, 무료다, 무료다. 그죠? 요것도 지문에 많이 나왔습니다. 예. 이게 왜 중요한다고 자꾸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무료라는 거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예. 지드, 우리는 공짜지롱? 뭐 이런 것 같아, 지우우는돈 예. 내야 되는데. 자, 31번 문제 들어갑니다. 31번. 31번 보실게요. 31번, 1번. 등록 전환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전환되는 거죠. 임야 대장 원래 면적과 등록 전환 될 면적, 새 면적 차이가 5차 허용범위 이내, 이내. 많이 틀려, 조금 틀려. 요 조금 틀렸네. 자, 조금 틀리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등록 전환 될 면적으로 결정합니다. 자, 2번.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자, 2번.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죠 요거와 다르면 어떻게? 직권 정정할 수가 있다. 직권 정정되는 거죠. 자, 3번, 3번. 소유자, 3번. 소유자, 3번. 소유자. 소유자 변동에 대해서 무슨 결의서? 소유자 정리 결의서. 소유자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 맞죠? 자, 4번 보시면, 자, 토지 이동. 신규 등록은 빼고, 자, 토지 이동이 있으면 지적소관청에서 토지 표시를 바꾼 거예요. 근데 등기소는 모르잖아요. 등기소에다가 뭐 해준다? 촉탁 해줍니다. 그죠? 근데 신규 등록은 제외합니다. 신규 등록일 때는 등기부 아직 안 만들었거든. 제외한다. 그제외 포인트예요. 제외. 자, 제외. 제외에다 밑줄 하나 쳐 놓으시고요. 제외. 신규 등록은 제외한다. 이게 시험 많이 나와요. 자 5번 신규 등록하는 소유자에 대해서는 자 등기부가 없단 말이에요. 자 신규 등록할 때 등기부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 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야 됩니다. 자, 신규 등록할 때 소유자는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5번이 틀린 겁니다. 자 이제 정리가 끝났어. 그러면 자 81페이지 메뉴에 81페이지 메뉴에 81페이지 메뉴에 보시면 정리가 끝났어요. 자 정리가 끝났으면 소유자한테 자 통지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유자가 아니까 모르니까. 아니까 알려줘요. 모르니까 알려줘요. 모르니까 알려줘요. 이땅 면적 바뀌었다고 라 알려준단 말이에요. 왜 모를까? 본인이 신청을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요. 신청 안 하고 직권으로 됐거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대신해줬거나 채권자가 대신해줬을 때 고를 때 통지해 주는 거예요, 소유자한테. 야, 니땅 네 여기 정지됐다? 라고 알려줘. 만약에 주소를 모르면 이렇게 공고하면 되는 거예요, 공고. 그죠? 근데, 자, 며칠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등기를 요하냐, 요하지 않냐? 이게 뭔 소리냐면, 등록을 했어요. 지적공부에 쓰는 게 등록이죠? 등기까지 해. 그럼 등기소로 보내. 그럼 등기소에서 우리 등기까지 끝났다라고 완료 통지를 다시 보내와요. 그럼 등기 완료 통지가 접수했어. 그 등록도 했고 저쪽 등기됐다는 게 통지가 왔어. 그럼 그날부터 15일이에요. 근데 등록만 하면 등기서 안 가. 그 등록한 그날부터 7일이에요. 됐어요? 자 등기까지 요한다. 그러면 언제부터 등기 완료 통지서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등기를 요하지 않아. 그럼 등록만 해. 그럼 언제부터 그 등록한 날로부터 7일이에요. 자 등기까지 해야 되면 15일. 등기 필요 없으면 7일.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네. 등기는요, 그냥 접수를 외우면 안 돼요. 등기 신청서 접수한 날 그러면 등기소로 보낸 날이에요. 그게 아니라 거기서 등기 다 마무리하고 되돌아온 날. 등기가 완료됐다라고 하고 돌아온 날. 그날로부터 15일입니다. 자, 이거를 신청서 접수 그러안 되고, 완료 통지서 접수. 이렇게 보셔야 돼요. 등기 완료 통지서 접수한 날로부터 15일이고, 자, 등기가 필요 없다 그러면 등록한 날로부터 7일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소유자한테 통지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많이 있는데, 자, 1번과 5번과 6번 공통점. 직권, 직권. 직권으로 정리했다. 직권 말수했다. 직권 정정했다. 그죠? 네, 그 다음, 자, 4번에 보시면 복구, 복구, 복구. 복구. 보이시죠? 복구. 요럴 때는 소유자들한테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또 아까 한것 중에 대위 신청. 있었죠? 또, 도시개발사업의 특례로서 시행자가 대신 신청했을 때. 이럴 때는 소유자가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다 통지를 해줍니다. 근데 뒤집어서 얘네들을 외우는 건 대충 이렇게 감 잡으면 되고요. 통지를 안 하는 걸 알아야 돼. 통지 안 하는 거. 통지 안 하는 거 제가 두 가지를 뽑아드렸는데, 본인이 직접 신청해서 신규 등록을 했거나, 아니면 소유자가 바뀐 상황이거나, 이런 경우들은 본인이 알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통지 대상이 아니다.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본인이 모르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신규 등록의 경우 본인이 신청해서 간 경우에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직권을 했으면 알려줘야 돼요. 근데 신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통지 대상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됐죠? 그렇죠? 자, 그렇죠? 지금 등기가 필요한 며칠이죠? 15일. 등기 필요 없으면 7일. 이라고. 15일 또는 7일이라고 썼던 기억이 있어요? 한번 썼어? 두번 썼어? 두번 썼어요? 어디 에 썼을까? 복구에서 한번 써, 복구. 또 하나는 바다로 된 토지 말소. 거기서 한번 썼었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 복구할 때, 또 바다로 된 토지 직권 말소 할 때, 요 경우에 15일 질인이 되는 거예요. 통지 대상. 자, 그러면 그 밑에 32번 문제 보시죠. 자, 32번. 32번이 바로 그겁니다.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찾아보는 거죠. 자, 1번 지번 변경할 때, 자, 2번 소유자 변경. 자, 정답이 2번이죠. 소유자 변경. 이거는 분이 알기 때문에 알려 줄 필요가 없어요. 자, 3번 같은 경우 직권 으로가 보이고요. 자, 4번은 도시 개발 사업에서 시행자가 대신 해준 거죠. 자, 5번 같은 경우 축적 변경이죠. 자, 축적 변경은 맨 마지막에 등기 촉탁을 해 줘야 됩니다. 등기 촉탁 하고 나서도 또 통지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통지서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를 요거를 아닌 걸로 재작년에 아, 4년 전에 출제했다가 출제 오류가 한번 났어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한번 통으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어가지고 모두 정답이 한번 나왔어한 문제가. 지어법에서 그래서 통지 사유가 많이 있는데 얘네들을 구체적으로 출제를 못할 거예요. 이거 출제 오류가 한번 났기 때문에. 그래서 내면 얘네들을 낼 겁니다. 얘네들, 얘들 얘네들은 통지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시면. 자, 33번 보세요. 자 33번에 1번에 보시면 소관청이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지번을 변경했어. 그러면 다 끝나고 나서 소유자한테 통지해야 됩니다. 등기가 필요하면 15일 필요없음 7일 통지해주는 거예요. 자 2번 자 등록 전환으로 토지표시 등기가 필요한 밑줄 등기가 필요한 등기가 필요하대. 등기 필요한 며칠 15일 자 언제부터 15일이요? 자, 등기를 접수한 날로부터 이게 틀린 거예요. 자, 등기를 접수한 게 아니라 등기 완료 통지서 접수한 날. 이렇게 하셔야 돼요. 15일은 맞는데요. 등기 접수한 날. 이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3번은 등록, 등기가 필요 없으니까 등록만 해요. 그럼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소유자한테 통지를 해주는 겁니다. 자, 4번, 5번을 읽어보시고. 자, 당 자, 등기 촉탁 나오죠? 자, 등기 촉탁을 하지. 않는 경우 두개 외우셔야 돼요. 소유자 변경은 당연하고요. 여기 뭐 집어넣을까요? 신규 등록. 신규 등록은 제외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신규 등록을 집어넣으세요. 신규 등록은 촉탁 사유가 아니다. 까지. 됐습니다. 자, 다음. 그러면 34번 문제 답이 나와야 돼요. 자, 34번에 보시면 자, 1번에 소재지 번, 지목, 면적, 경계 얘네들은 토지 표시니까 이거 이제 소관청이 등기소에 얘기를 해 줘야 되죠 근데 소유자는 촉탁 사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1번에서 소유자 때문에 틀린 겁니다. 2번에서는 신규 등록을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 등은 촉탁 대상이다 이런 거 맞는 말이죠. 그래서 1번, 2번에서 다 정리가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참고로 읽어 보시는 거죠. 자, 넘어가시면, 자, 마지막으로 측량 얘기 몇 개만 하고 이제 끝납니다. 자, 40번까지 있으니까 문제 다섯 개 있어요. 예. 자, 83페이지 메뉴에 측량의 의의와 종류가 있는데, 자, 지적 측량은 두 가지가 있어요.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 근데 합병하고 지목 변경은 측량 안 한다. 많이 했었던 거죠. 근데 지적 측량 중에 측량하고 나면 원래 다 검사를 받거든요. 잘했나 못했나. 검사 안 받는 거현정이현정이 현경이는 검사를 요하지 아니한다.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모든 측량 원래 검사 받는 게 원칙이지만 검사 안 받는 측량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측량은요. 자, 우리가 자, 여러분이 토지를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분할할 때. 토지를 분할할 때. 자, 여러분이 토지 소유자가 된 거예요. 기쁘죠? 나는 토지 소유자 되면 더 기쁠 것 같은데. 네. 토지를 많이 소유하겠죠. 전설리 하지 말고 끝내요. 예, 다시 예. 많이 소유하면 이 토지를 잘라서 팔겠다. 팔겠다. 그럼 일단 분할부터 해야 된다고요. 자, 분할을 하면 소유자는 역시 그대로 있고요. 토지 면적이 달라지니까 자, 측량을 먼저 하고 분할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자, 측량은 어디 가서 한다? 지적 소관청에 가서 한다. 그럼 틀려요. 자, 측량은 지적 측량 수행자라고 따로 있어요. 수행자가 옛날 말로 지적 공사. 지적공사. 요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그러는데, 그거를 요즘은 수행자라고 합니다. 지적측량 수행자한테 측량을 해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의뢰하면 수행자가 5일 이내에 측량하고 4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요. 이 검사를 소관청에 내서 검사를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측량한 결과가 나한테 돌아오면 나는 이제 소관청 가서 분할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합병은 측량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합병은 그냥 합병, 합병 신청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분할이나 등록 전환기 같은 경우에 측량 절차를 거치는데 어디 간다? 수행자한테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자한테 측량을 의뢰해야 됩니다. 근데 모든 측량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의뢰를 다 해야 될 거냐.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알아서 측량한 경우도 있냐. 그래서 국가가 알아서 측량한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사 측량이나 검사 측량 같은 경우는 국가가 알아서 하는 측량이 지 소유자가 의뢰를 해야 되는 측량은 아니다. 근데 분할 측량 같은 경우는 내 땅이니까 내가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적재조사 측량은요. 옛날에 우리나라 지적조사에 일본 사람도 했어요. 일제일 때 초반에. 그러니까 그거를 아직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발전된 측량 기술을 가지고 현재 재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땅 주인들이 나서서 하겠어요? 국가가 알아서 하겠어요? 어, 알아서 하겠지. 또 우리가 측량 의뢰한 거는 국가가 또 검사를 해주겠지. 우리가 굳이 별도로 의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조심하실 게, 제조사 측량과 검사 측량은 지적 측량에 포함된다, 저야 된다. 지적 측량에는 포함돼요. 근데 우리가 의뢰하는 대상이 포함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의뢰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되는 지적 측량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요게 이제 되게 까다롭게 좀 느껴질 수가 있어요. 자, 요걸 가지고 그비자 35번과 36번을 만든 거예요. 자, 35번의 포인트는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 현경이죠, 현경이. 현경이는 검사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현황 측량과 경계, 보건 측량. 이게 항상 답으로 나옵니다. 지금은 3번이 답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36번은, 36번은 의뢰할 수 없는 경우를 했어요. 의뢰할 수 없는. 지적 측량인데 의뢰할 수 없는 거. 의뢰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처리하는 거. 그게 두개 있다랬죠? 검사 측량하고 제조사 측량.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는 거예요, 5번. 그래서 나머지들은 우리가 전부 다 수행자한테 가서 의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됐어요. 넘어가시면 84페이지로 가시죠. 자, 84페이지. 84페이지. 기억해 보시면 방금 설명한 게 나옵니다. 검사 측량과 제조사 측량. 요거는 빼고 나머지 측량을 우리가 의뢰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의뢰하려면 어디 가야 돼요? 지적증량 수행자한테 가서 의뢰서를 제출해서 증량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수행자가 의뢰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계획서를 다음 날, 동그랍시다 음날 다음 날자 다음, 다음 날까지 자, 왜 틀렸을까? 시, 도지사가 아니라 지적, 소관청입니다 그렇죠? 웬만하면 다 소관청이에요 시, 도사 나면 거의 다 틀려 시, 도지사한테 승인받는 거세개 있죠 반제축 그거, 그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대부분은 다 소관청입니다 그래서 요게 틀린 거예요 소관청한테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자, 측량은 며칠 걸린다고요? 5일 걸리고 이거 5일 걸린 다음에 검사를 며칠 걸려요? 4일 걸립니다 그래서 날짜를 이렇게 맞춰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별도 협의가 없으면 측량이 5일이고 검사가 4일이니까 9일 안에 끝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만약에, 만약에 협의나 계약이 따로 있어서 우리 40일까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전체 협의된 그 40일 중에 일부 측량하고 나머지 일부 검사합니다. 자, 그래서 정한 게 4분의 3, 4분의 1. 그래서 시험 문제에 반드시 4로 나누는 숫자를 줄 거예요. 만약에 협의가 40일 됐다, 그럼 4로 나눌 수 있지. 4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30일, 10일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주게 돼 있어요 그죠? 또 40일 한번 줬었고요 20일 한번 줬어 20일은 4로 나눌 수 있어요? 어, 큰일 났네 4로 나누면 어떻게 돼? 5일이지 그럼 20일에서 5일 빼면 15일이지 이렇게 된 거예요 측량 15일 검사 5일 이렇게 된다 그래서 지금 4분의 3, 4분의 2개 게 시험이 많이 나왔어요 4분의 3, 4분의 1을 5분의 3, 5분의 2 이렇게 냈었고요 총 40일이 다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냈었고요 20일이 다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아무 협의가 없으면 5일 사일로 정해져 있고 협의된 날짜가 있으면 분수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는 숫자, 협의된 날짜가 나오면 무조건 나누기 4로 들어가세요 나누기 4 들어가면 바로 계산이 됩니다 근런데그 동네가 특별히 기준점들을 설치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준점 설치하면 그때는 몇점 설치했냐에 따라서 날짜가 추가 가산이 됩니다 여기서는 자 오늘은 이것만 좀 외워주세요 1 5 2 이하 설치한다고 라 하면 4일만 가산합니다 4일 가산하면 5일에 4일 가산해서 9일 동안 측량하고 4일에 4일 간 사해서 8일 동안 검사합니다 그래서 1 5 2 이하라는 게그 동네에 이렇게 해서 자 지적, 도군점 이렇게 해서 설치한 것들이 있어요 걸어다니면 땅바닥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설치하려 그러면 날짜가 더 필요하단 말이죠. 요거 한점 설치할 때 며칠 가산된다? 4일. 두점 설치할 때? 4일. 열점 설치할 때? 4일. 열 다섯 점 설치할 때? 4일. 열 여섯 점, 점 설치할 때? 예? 열 여섯 점 설치할 때? 예? 5일. 열 일곱 점 설치할 때? 18점 설치할 때, 19점 설치할 때, 20점 설치할 때, 21점 설치할 때, 22점 설치할 때, 23점 설치할 때, 24점 설치할 때, 자, 여기서 눈치를 채야 돼요. 자, 4개, 4개, 4개 갈 때마다 하루, 플러스 하루, 자, 플러스 하루, 플러스 하루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점 증가할 때마다 거기 하루, 하루, 하루 계속. 여기까지는 좀 헷갈리니까 됐고 됐고 (15.2) 하는 (4일) 요거 외워야 돼 (15.2) 하는 (4일) 추가로 가산하니까 측량이 (9일이) 되고 요 검사는 (8일이) 됩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 보통 이거 설치 안 하고 협의가 됐다 이렇게 나와요 설치 안 하기로 하고 협의가 됐다 그러면 총 (4분의 3) (4분의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자, 그 밑에 기억해 보시면, 자, 의뢰인과 수행자가 서로 합의해서, 그죠? 기간과 검사기간을 합쳐서 총 며칠? 20일로 정했다면, 나누기 4 하면 돼요. 나누기 4 하면 며칠 나와요? 5일이 검사고, 나머지 15일이 측량. 이렇게 됩니다. 됐고요 네, 자, 그 밑에, 자, 니은에 보시면, 어, 그 밑에 37번으로 가시죠. 37번. 자, 37번에 자, 좀 꼼꼼하게 읽어 볼게요. 37번에 1번에 보시면 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려고 그래. 그러면 측량할 뭐 필요가 있겠죠?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수행자, 밑줄. 지적 측량 중량, 수행자에게 측량을 의뢰해야 됩니다. 의뢰. 자, 이번 의뢰하려는 자는 의뢰서를 갖다 내 줘야죠. 누구한테? 지적 측량 수행자한테 제출합니다. 수행자는 의뢰를 받았으니까 계획서를 써가지고 다음 날동그라미다음 날. 다음 날까지 누구한테 내야 돼요? 지적 소관청한테 제출합니다. 우리 날짜 며칠 동안 측량하고 언제 검사하니까 좀 해주세요. 라고 계획서를 써있는 거예요. 그럼 4번. 자 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측량검사를 들어간는데요 그럼 측량기간은 5일이고 검사기간은 4일이요 원칙이죠. 5번은 서로 합의해서 따로 기간을 정했대요. 그럼 전체 기간에 4분의 3은 측량, 4분의 1은 검사. 그래서 요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에요. 다음, 자, 85페이지. 85페이지 보시면 기준점 얘기가 잠깐 나옵니다. 이 기준점 얘기가요, 몇년 동안 출제가 안 되다가 작년에 나왔어요. 작년에. 작년에 아주 되게 간만에 나왔습니다. 간만에 나왔는데 이 기준점이요, 우리나라 지적기념 기준점 세 가지가 있어요. 삼각점, 보조점, 도근점. 그죠? 여러분이라면, 이 표를 보면서, 그죠? 세개 중에 뭐를 시험 문제 내겠어요? 아니, 세개 중에 뭐를 시험 문제 낼것 같아? 아니, 좀 눈치를 좀 봐봐요, 좀 이렇게. 표를 보면서. 여러분이 문제를 낸다면 뭘낼것 같아요? 또는이지, 또는. 그죠? 여기 그런 잖아요 그럼 뭘낼것 같아? 삼각점을 내겠지. 삼각점을, 자, 열람 신청하려면 누구한테 가야 된다?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 관청한테 가야 된다. 작년에 제가 이거 찍어 드렸어요. 또 눈에 동물하면 치라고. 딴건못 내도 요건 알고 들어가라고. 이게 딱 시험지 나왔어. 나왔어, 작년에. 답이 이거였어. 답이. 답이 이거였어. 그죠? 나는 깜짝 놀랐어. 네. 그래 가지고 나는 아, 출제에서 내 강의 듣나? 뭐 이런 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죠? 그거 보여 드리려고 그 다음 문제 딱이 다음 문제 밑에 문제 있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지적 균형적 성과에 대해서, 어죠 그렇죠? 뭐가 보이세요? 삼각점. 또는, 보이세요? 답이야, 그냥 1번, 답이야. 답. 나머지는 틀리게 만들라고 애썼어, 애썼어. 다 틀린 거예요. 자, 또는 붙은 거, 수지조사 소관점 또는 붙은 거삼각점을 끝이에요. 나머지 보조점, 도구점은 그냥 다 소관청한테 가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자, 그림 보세요. 그림 보세요. 자, 전부 다 소관청이 보조점, 도구점 다 관리해요. 무슨 통본이 어쩌니막 써있는 건 이게 삼각점말이야 근데 원래는 이게 열람 신청도 시도지사한테만 삼각점 열람을 신청하는 거였는데, 개정이 되어서 소관청한테 가도 할수 있다.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소관청에 가면 세 가지를 다 열람할 수 있게 바뀐 거예요. 이게 되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한 4년을 내리 찍었는데 안 나오다가 작년에 나온 거예요. 작년에. 분명히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작년에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게. 저는 되게 감기무량이에요할 일을 한것 같아요, 이제. 또 올해 또 나올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나와버려가지고. 이제 어쨌든, 기준점이 나오는데 몇년 동안 안 나오다가 작년에 딱 출제된 게또는이 또는. 또는. 또는. 시조사 또는 소관청에 가서 열람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 요거 삼각점입니다. 나머지 열람 신청은 전부 다 소관청에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땅바닥에 박혀있는 표지들 있죠, 표지. 이 표지는요, 기준점 표지라고 해서 이세 가지를 다 합쳐서, 땅바닥에 박혀있는 표지들은 다 소관청이 보존 관리를 하게 되어있어요. 얘네들은 측량 성과기 때문에 서류를 관리하는 거고, 땅바닥에 박혀있는 것들은 전부 다 소관청이 연 1회 이상 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 표지에 동그라미 쳐 놓으시고, 여기 소관청 밑줄 하나 쳐 놓으세요. 자 지금 85페이지 메뉴 표맨 오른쪽에 있잖아요 표지 표지 표 오른쪽 여기다가 제가 붙여 놨어요 여기다가 붙여 놨으니까 표지 표지 됐습니다 자 밑에 확인하시고요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시면 우리 마지막 페이지가 나오죠 자 마지막 페이지 40번까지에요 그래서 지적법 전체에서 40문제로 딱 추려놓은 겁니다 지금 자 앞에 봅시다 이것만 딱정리해 집에 가요 자, 지적위원회. 오늘 마지막 지적위원회예요 여러분, 측량을 어디 가서 의뢰한다 그랬죠? 에라 모르겠다. 그러지 말고 수행자한테 가서, 수행자한테 가서 의뢰를 해요. 그러면 측량 며칠 걸려요? 5일. 검사 며칠 걸려요? 4일. 자, 5일 사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와. 그럼 이게 만족하면 좋겠는데 불만일 수 있어요. 불만 있으면 위원회. 자, 불만은 있으면 위원회로 가는 거예요. 자, 이 위원회가 지적위원회예요. 아까도 무슨 위원회 하나 있었죠? 아까는 축적 변경, 위원회. 누구 친구들? 소관청 친구들. 돈 많은 애, 없는 애. 돈 많은 애. 공부 잘하네, 못하네. 공부 잘해요. 그건또다 외운다? 이렇게. 그 중에 누가 세요돈 많은 애세요그거다 외웠네, 그죠? 그 중에 한명 찍어서 위원장. 그랬죠. 이건 달라. 이건 달라. 이거는 지적위원회. 지적위원회, 지적위원회. 지역이나 두 개인데요. 가운데 센터에 있는 거 중앙지역이네. 장관 친구들. 자 여기는 동네마다 있는 거 지방지역이네. 이건 시도지사 친구들. 됐어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원회가 세 개입니다. 저하고는 세 개. 장관 친구들 무슨 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자 시도지사 친구들 무슨 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그다음에 소관청 친구들은 축척변경위원회 자, 여기 끝납니다. 위원회 끝이에요 셋다 셋다 셋다 위원회 다섯 명에서열명이요 셋다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기본 운영이 다 똑같아요 위원수도 똑같아 근데 구성이 달라 얘네들은 좀 특이합니다 특이해요 자, 앞에 보세요 자 국토교통부의 장관 친구들로 중앙지적위원회 있고 자 시도마다 동네마다 지방지적위원회 됐죠 그럼 얘네들 구성을 좀볼 겁니다 지방지적위원회는 그냥 적부심사니까 그러니까 측량 끝나고 나서 위원회로 바로 가는 게 1심 지방지적위원회에요 거기서 한판더 하자 그러면 재심사 재심사 올라가면 중앙지적이네요 중앙지적위원회는 일이 좀 적은가 봐요 그래서 다른 일을 많이 줬어요 그게 정책개발 또 기술개발 다시 한번 자 정책개발 기술개발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되니까 자 정책도 개발하고 기술도 개발해 정책만 있으면 뭘 할지 모르잖아요. 그 뭐도 있어야 돼. 기술도 있어야 돼. 정책 개발, 기술 개발, 됐죠? 예. 네.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구체적으로는 기술자가 필요하거든. 그 기술자를 양성해야 돼요. 양성을 많이 했더니 애들이 말을 안 들어. 말을안 들어 어떻게? 징계 해야 돼. 징계. 사실 되게 쉬워요. 정책 개발, 기술 개발, 또 기술자 양성, 징계, 플러스 재심사. 그몇 개요? 다섯 개. 이뻐, 이뻐. 다섯 개야 이뻐. 근데, 지방지적위원회 심사로 끝이야. 심사로 끝이고, 자, 중앙지적위원회는 재심사. 에다가, 정책개발, 기술개발, 양성징계. 많이 나와, 이거. 자, 그 다음, 그 다음. 중앙지적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냐. 자, 장관 친구들이라고 그랬죠? 장관 친구들. 그죠? 총몇 명? 다섯 명에서 열 명인데, 여기서는 위원장을 뽑지 않아요. 위원장은 그 국토교통부의 담당 국장이 정해져 있어. 그 사람이 위원장이 자동으로 됩니다.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담당 과장이. 공무원 과장이면 되게 높아요, 지금. 이 양반들이 위원장 부회장 정해져 있고, 그럼 나머지 몇 명? 나머지 몇 명? 세 명에서 여덟 명. 너무 어려워요? 다섯 명에서 열 명에서 두 명씩 빼면, 세 명에서 여덟 명. 자, 얘네들은 장관 친구들이에요. 자, 얘네들 위원장 부회장 빼고 나머지는 장관 친구들죠? 뭐 하는 애들? 예. 네. 돈만큼 똑똑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여기서는, 여기서는, 여기서는 대학 교수 장관 친구도 대학 교수 대학 교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이 대학 교수 얘기예요 대학 교수 중에 장관 임명이 쳐갑합니다 그러면 장관 친구들 중에 대학 교수가 8명 훨씬 넘어요 훨씬 넘으니까 8명만 시키면 딴 애들 삐지지 삐지 뭐라 그래? 2년만 기다리라 그래 자 얘네들 임기 몇 년? 2년 2년 2년 근데 위원장 부위원장 임기 없어요? 예, 네, 당연히 그냥 가는 거고, 저 얘네들만 임기 2년을 돌립니다. 그죠? 얘네들 구성은 축적변정위원회랑좀 다르다. 요 정도 보시고요. 뭐 회의 5일 전에 서면 통지하고뭐 이래서 기본 운영하는 건 모든 위원회가 다 똑같아요. 5일 전에 미리 얘기해서 안건 알려주고 모여라. 라고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부 심사. 자, 심사는 1심이니까 지방으로 갔고요 재심사는 20이니까 중앙으로 갑니다. 그러면 측량 끝나고 불만 있다. 그러면 어디로 가요?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역에 이리로 보내요. 한판 더하자 그러면 장관을 거쳐 중앙위원에 거쳐위원회. 거쳐위원회.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1심을 먼저 보내겠죠. 그래서 1심 먼저 보내면 여기서 시도지사를 거친다는 말이 이 위원회에서 심리하기 편하도록 사전 조사를 한 30일 정도 하게 돼 있어요. 30일 조사해서 넘기면 지방지역에서 심의하는데 60일이 걸리고 만약에 조금 시간이 모질란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야좀더 하자라고 해서 1차 연장 30일을 할수 있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심의 의결하는 게9 0일이었다 그럼 여기 30일까지 걸린 며칠이에요? 120일, 넉달이 걸려 이거 되게 오래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너무 미안해서 의결서가 나오면 지체 없이 보낸다 자 다시 30일, 60일, 30일 지체 없이 요 여기도 똑같아 여기 30일 60일 연장 30일 의결서 나면 지체 없이. 자이 순서 그대로 외우시는 거예요. 363 지체 없이. 363 지체 없이 렇게 됩니다. 자그러고 나면 시 도지사가 또 눈치 없이 일주일 끌어요. 자 7일 이내에 원래 청구한 애들한테 보냅니다 그럼 얘네가요 이심 갈까 말까 고민할 수 있는 기간이 90일입니다. 여기서 의결서 받고 90일을 넘기면 얘는 평생 재심사 못 올라가요. 의결서 받은 날로부터 며칠이다? 90일이다. 자, 지적법에 90일 딱두번 나옵니다. 아까 바다로 된 토지 말소 그때 90일, 그때도 통지 받은 날 90일이고요. 여기서도 일시의결서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네. 재심자 청구 들어가요. 들어가면 여기도 역시 30일, 60일, 30일 지체 없이 그리고 7일이내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는 간단하게 두줄 잡아놓고 363 지체 없이로 끝나요. 363 지체 없이 여기 보시고요. 자, 그럼 이제 교재 봅시다. 자 교재 보시면 86페이지 자맨 위에 지적증량적부 심사청구서를 얻다네요. 시, 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역이네. 재심사청구서는 장관을 거쳐 중앙지역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절차를 박스에 넣는 거고요. 자그 밑에 내려가시면 동그라미 기억보세요. 자 기억보시면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때 일시장소 안건 며칠 전까지요. 5일 전까지 오일 전까지 오일전칠 일이 틀린 거죠 칠일오일 전까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서 현지 조사 결과를 보고 받거나 아 요거는 조아 요건 안 봐야 될것 같은데 자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서 현지 조사 결과 보고 저기 밑줄 치시고요 의견 밑줄 치시고요 요거는 정상적인 업무기 때문에 재척되지 않습니다. 제척되는 경우는요, 어, 위원 스스로가 당사자일 때. 위원이 자기가 심리, 자기가 측량한 걸 자기가 심의할 때. 요럴 땐 제척됩니다. 본인 이이해관가 깊으니까. 근데 요거는 정상 업무기 때문에 현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의견 들은 건 정상 업무니까 제척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예전에 한번 나온 거였는데, 넣까 뺄까 하다가 그냥 넣었는데. 뭐 그냥 그런 것보다 하세요, 이거는. 자, 그 밑에 39번, 자, 40번 같이 보고 끝낼게요, 이제. 자, 39번 봅시다. 39번에 1번에 보시면, 토지 소유자, 또, 이해관계인, 또, 지적 측량 수행자. 자, 얘네들이 측량 해놓고 나서 이게 맘에 안 든다. 라고 다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시, 도지사를 거쳐 지방경에 1심 심사를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요. 자두 두 번째 보시면 적부심사를 청구 받은 시조사는 자 조사를 한번 30일 동안 해보는 거죠 증량 성과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서 지방지적위원회로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번 증량 적부심사 청구서를 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자 원칙적으로 며칠이죠 60일 이내에 심의결을 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연장하려면 30일 분에서한 번만 연장할 수 있어요 계속 연장하면 안 돼요 4번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기 위해서 의견을 들을 수가 있고 현조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요거 했다고 재촉되면 안 되겠죠. 자 다음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자가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불복한데한판 했는데 그래도 마음에 안 든대. 그러면 의결을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청구할 수 있다. 왜 틀렸을까? 자 의결을 한 날이 아니라 의결서를 받은 날, 받은 날. 받은 날로부터 90일이에요. 자, 지적법상 90일 두번 나와요. 예, 둘다 앞에는 받은 날이 붙어야 돼 의결서 받은 날, 통지 한 날. 통지 한날 아니라 받은 날. 자, 무조건 통지 받은 날, 의결서 받은 날로부터 90일이에요. 장관을 거쳐 중앙지역이에요. 이건 맞아요. 그래서 한 날만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아요. 자, 마지막으로 40번 문제 보시죠. 자, 40번 문제에 지방이요, 중앙이요? 지방, 지방. 자, 지방 지적 위원회 사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심사, 심사, 심사. 재심사는 어디서 해요? 중앙에서, 하는 일, 중앙에서. 자, 그러면 중앙에서 또 하는 일뭐 있죠? 중앙에서 하는 일은 정책도 개발하고, 또 기술도 개발하고, 기술자가 없으면 기술자를 양성하고, 애가 말을 안 들으면 징계하고. 됐죠? 그래서 정답이 몇번이요 (1번) 적부심사 이런 문제는 심산지 재심산지 잘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방 지적위원회는 심사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건다 중앙에서 하는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전체 지적 범위에서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만 하면 점수는 충분히 나와요. 근데 이거를 잘 잡아놓고 여기다 살만 조금 붙이면 지저법은 더 이상 뭐 이렇게 잡다한 걸 들어가면 오히려 힘드니까 요 범위 내에서 뼈대 잘 잡으시고 살 붙이시 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